Oh baby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에 웃을 수 없어 어떻게 매일같이 똑같은 표정일 수 있어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내결해 주니까 아침이면 사라져버릴 어두 새벽일 뿐잘 알잖아 또 수백 번 넘어져도 You can wake up 쏘 so 울지마 슬퍼하지마 내가 곁에 있을게 What are you waiting for? Thank y o 지금더 충분해 It's okay, it's okay 누가 뭐라 해도 Just don't lose yourself Lose yourself And I'll be 예쁘지 않아도 돼 Baby Baby Baby Baby, baby. 잘하지 않아도 돼 Good night.